슬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이번 제첫 오피셜 블레이즈 여섯 트랙이 수록되어 있고 뭔가 제가 앨범을 솔로 앨범 만든다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거를 되게 다양하게 도전을 해봐서 개인적으로는 후회 없이 해보고 싶은 거 그래도 웬만큼 다 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앨범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트랙은 테이크오버라는 곡인데요. 이제 테이크오버는 노래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었고 제일 금방 한 진짜 비트 나오고 가사 쓰고 하는데 한2 시간 걸린 뭐제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해 주신 분들이라면 되게 아마 다 좋아해 주실 트랙인 것 같고 아마 여섯 트랙 중에서 아마 한세 이런 약간 느낌이었지 약간 이런 싶은 모두마정아 맞아, 아, 맞아 이건한세 느낌이야라고. 할 만한 그런 트랙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트랙은 이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라는 트랙이고 다이아몬드가 이제 뭐랄까 여름에 듣기 좋은 힙합 곡이지만 대중성이 있고 되게 진입장벽이 낮고 취향 별로 안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 스키니브라운 형이랑 같이 작업하게 됐고 다이아몬드처럼 약간 좀 반짝반짝하고 시원한 느낌의 곡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세 번째 곡은 이제 Slash 이라는 곡이고 이 노래는 훅도 그렇고 벌스도 그렇고 흥, 흥얼거리다가 훅이 만들어져가지고 어, 괜찮은데 하다가 거기서 그냥 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된 거고, 이제 이거는 피처링에 이제 비건 형이 도와주셨는데 뭔가 좀 칠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g 앨범 중간에서 좀 약간 좀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트랙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t o 이제 또 다른 타이틀곡이는 p u b l i c e n 뭐 사실 어게 보면 저의 컴플렉스를 얘기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되게 솔직하면서도 그렇게 꾸밈없이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되게 밝은데 가사만 보면 조금 약간 측은한 느낌이 드는 어린아이들은 빨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걸 얘기해도 신나할수 있게 그런 트랙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 곡은 또 제이시유카 형이 비추어 미 도와주셨는데 되게 케미가 좋게도 다 곡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여섯 곡 중에 제, 제가 제일 아끼는 곡인 것 같아요. 퍼블레인 러미 다섯 번째 s 랙은제 a 와롤다 t 는 트랙인데 g 가 t 가와 me, y s I'm a part of the get of me, g s w o b a l y g e t o m e p r o m g m e m i e m o a e m o e n t 그냥 진짜 달리거나 죽거나 이렇게 약간 되게 단순한 주제에서 시작한 건데, 약간 저는 이미지를 보니 앤 클라이드랑 바닥까지 보이면서 죽더라도 나는 너랑 헤어지는 거 못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끝까지 같이 달려가자. 달리자. 그래서 좀 뭔가 다크 한거 같아요. 여섯 곡 중에서는. <목소리> 향기 대중성을 제일 생각한 곡이지 않나요? 약간 다 취향이 갈리는 곡도 있었고 약간 좀덜 갈리는 곡도 있었는데 향기가 제일 좀 취향이 덜 갈렸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랙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 연인을 향기에 비유를 해요 사랑을 할 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되게 그 사람의 향이 짙게 배 있는데 멀어지면 은 당연히 향이 빠지잖아요 살아 희미해지고 키드와인형이랑용용님이랑같이 작업을 한곡이고부탁하는데좀 촉박하게 좀드렸는데도 너무 금방 주셔가지고 용용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기억이 있었고 <목소리> 별 익숙해 군가 사랑하고 행복한 건처보는끝 보고서 만나 이 남은 걸로 사랑 노래 었네네 여러분 네, 드디어 제가 앨범이 나옵니다 레이즈가 제 생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생일에 딱 발매가 되는데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좋은 댓글, <웃음>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제 색깔 제 방식대로 잘 준비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안녕.